Give me a hamburger. Huh? Okay, calm down. Hurry up. One cheeseburger. So cool. 안녕하세요 디그말륜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걸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먼저 프랭크버거처럼 저렴한 시바들로 심재를 만들어줍니다 마카롱인가? 오일을 발라주고 스컬피를 붙여줍니다 빵을 만들어준 건데 사실 두 번씩 만들었습니다 오븐에 굽고 나니 심재가 두꺼워서 다 깨졌거든요 빵 표면도 디테일하게 표현해줍니다 이게 뭐냐고요 빵의 절단면입니다 이걸 총네번이나 만든거죠 패티도 만들어줍니다 고기의 질감 표현이 어렵네요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굉장히 그래도 잘 나왔네요 토마토 단면을 그려서 필요없는 부분을 파내줍니다 치즈는 패티를 올려 크기를 맞춰줍니다 치즈가 가장 쉽네요 살짝 녹은 치즈를 표현해줍니다 청상추도 꼭 있어야겠죠? 손으로 늘려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몽중다관님 영상을 보길 잘했네요 사실 검증을 위해 최근에 시켜봤는데 맛있습니다 실제 버거에는 구운 양파랑 특제 소스도 들어갑니다 풍미가 좋더라고요 저는 외형만 고려해서 안 보이는 건 빼고 만든 겁니다 재료만 봐도 왜 가성비 수제버거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라데이션을 주면서 자연스러운 경계가 되도록 해줍니다. 조금씩 빵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청상추도 칠해줍니다. 디테일한 모양은 직접 그려줬습니다. 끝부분은 비슷한 색을 추가해 디테일을 높여줍니다. 역시 치즈가 가장 쉽네요. 만들기도 쉽더니 100% 순살 소고기 패티도 칠해줍니다. 보시면 미세하게 다른 색들입니다. 다음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단면의 색상은 엄청 다양하네요. 완벽하진 않지만 노력중입니다. 속의 빈 공간은 나중에 레진을 채워 넣었습니다. 황의 단면이 심심해서 구워진 느낌을 추가해줍니다. 생각보다 표현이 잘 됐네요.